2월 28일에 관동지역 지바현에서 지진눈이 출현하였습니다. 2월 22일에는 일본 전역에서 지진눈이 출현을 했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지진눈이 출현했던 2월 22일은 오키나와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이틀 연속으로 온타케산, 아소산의 경계레벨이 올라갔습니다. 이번주는 3월 3일에 초승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만의 군발 지진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년 10월 도쿄의 규모 6.1 강진 이후에 이상 진역이 발생을 했으므로 3월에 관동 지역의 지진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 동북 지역의 10일 이상 계속되고 있는 규모 4 이상의 강진들에 대하여 일본에서도 방송으로 이야기할 정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쿠시마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후쿠시마 앞바다의 지진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쿠시마에서 멀지 않은 쿠리레구 경계부근에서도 규모 4이상의 강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더욱 안좋은 분위기입니다. 이제 3월입니다. 3월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강진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매일 3월 3일은 초승달입니다. 반드시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 8월 16일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후쿠토쿠 오카노바에서 100년만에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는 규슈와 동북지역에서 규모 7클래스의 강진들이 증가하였습니다. 100년 전에는 오가사와라제도와 규슈 그리고 후쿠시마 근처에서 강진이 많았고 2022년 3월 리일 현재에도 일본의 규슈와 오가사와라제도의 치치지마 그리고 동북지역의 후쿠시마에서 강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6일 오가사와라의 분화로부터 이제 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곧 규모 7플레스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쇼, 동북지역 그리고 홋카이도와 쿠리레구 쪽의 강진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관동지역의 지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관동지역의 육지에서의 지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시가와현 노도지역부터 관동지역 지바형까지의 지진의 남북균형의 지진들은 증가하였기에 이시가와현부터 지바형까지의 라인에서 발생하는 강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주에는 초승달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 3월 11일은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한 날이므로이역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북지역의 지진이 늘어나면서 함께 늘어난 것이 바로 동북지역 살리코 앞바다의 무감지진입니다 1월 이후로 동북지역 살리코 앞바다의 무감지진이 갑자기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동북지역의 지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쪽의 오키나와의 지진이 2월 22일의 규모 5가 발생한 이후의 규모 5클래스의 지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3월 1일 쿠릴열도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쿠릴 해구 부근입니다. 쿠릴해구 부근에서 경호 5클래스의 지진이 어제 3월 1일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쿠릴해구 지역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일본 정부에서도 작년 12월에 경고를 했듯이 강진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이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쿠릴해구 근처의 쿠릴열도 지진을 보면 2년 전 2020년 2월 13일에는 쿠릴열도에서 경호 7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홋카이도내무로 근처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쿠리레구와 홋카이도 근처에서 세트로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규모 5.9강진 전에 2월 18일에는 동북지역 미야기현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북지역 미야기현과 후쿠시마에서의 규모 5클래스의 강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규모 5클래스의 최근 지진은 오키나와 동북지역 미야기현 그리고 쿠릴열도의쿠릴해구 근처입니다. 2세 지역에서 5클래스의 비교적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곧 3월 3일 초승달입니다. 규모 7클래스의 강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가노현에서 발생한 지진은 11년 전 2011년 6월 30일 나가노 중부지진 마스모토 지진 규모 5.4강진이 발생한 곳의 근처입니다. 2011년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나가노에서 큰 지진이 증가했었습니다. 작년 2월 13일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7.3의 강진 발생이 후에도 작년에 나가노현에서 군발 지진이 여러 번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나가노현에서 가까운 온타케 산의 경계 레벨도 올라간 상황입니다. 화산 경계 레벨이 올라갔다는 것은 강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월은 나가노 기후. 규슈 지역의 강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 일본에서 2월, 3월의 진도 이상의 강진이 많았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